아학솔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... 밑에 흉터가 보이니까 돼지가 있거든요 인솔드 약간 크게 그렇게 밖에 안 갑니다 저 앞둔 보건 여기서 더하면 은맹꽁이 돼요? 자꾸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? 이상하죠 붓기가 어. 빠졌을 때도 이 라인이 그대로 네. 가는지 빠졌을 때 부어질 때더 큽니다 아. 잠시 가마시고,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제가 여기 눈이 올라가서 여기 앞트임 설할까 하는데 지금 저, 어떤가요? 저희도 좀 3mm 정도 음. 이게 뭐 작진 않아요? 네, 네. 왜냐면 눈이 앞트임을 했어서 네. 몰려보여서 코를 높이면 더 코를 낮추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, 간격이 멀지 않으니까 음. 층에 m 좀 낮, 1mm 낮추고 조금 네. 더 올려주면 각이 좀 올라가는 느낌으로 음.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. 지금도 늦진 않다 네, 라람 생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더 예뻐지고 네, 싶어요. 네,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아크리프트 소개해주시고 요거 잘 없어지고 네. 좋아요. 그 어, 그리고 여기 콧구멍 흉터. 어, 콧구멍 흉터. 네, 이중. 흉자 제거. 흉자 제거하면 여기 콧구멍이랑 모양 또 비슷해져요? 뭐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최소한 튀어나온 건 없어지죠. 어... 뭐 묻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뻐요, 네, 괜찮아요. 이쁘게 아. 해주세요, 진짜. 네, 지금도 이쁜데 더 이쁘게. 감사합니다. 네.